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 빨리 온나 승현이가 이제 보드를 타다 베어링이 터졌답니다 베어링이 터지는 경우가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일단 터졌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고 베어링 어떻게 교체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봅시다 지금 베어링을 빼다가 이걸 찍어야 겠다 하고 쓰는 습니다 그래서 틱이 다 빠져있어요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터지기 직전이네 그냥 뭐 괜찮아요 터지기 직전인데 근데 이제 한 3일 타면은 죽습니다 자 두번째 그것도 괜찮아요 어? 뭔가 이상해 이상해 요거 바꿔야 돼어이것도좀 이상해 왜 조용하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어링을 빼는 방법은 여기 트럭에 이 휠을 걸어서 손목으로, 어, 휠을 킥플립 시키면 됩니다. 킥플립 실패. 반바퀴만. 그냥,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내가 오면서 차에서 정상순 노래를 듣고 왔거든요. 정상수 형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보드를 보시진 않겠지. 자, 베어링 터진 거를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승현 방송이 쓰는 베어링은 본드 스위스 베어링. 베어링이 제일 비싸나? 가본것 중에. 네, 좋을 거예요. 자, 좋은 베어링을 쓰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 경험상 펌핑을 할때 펌핑을 약하게 해도 확 나가고 포시오프를 조금만 해도 확 나가요 베어링을 끼워보겠습니다그 보통은 베어링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베어링을 끼우는 방법 자 하나 넣고 베어링을 넣고 요거는 베어링이 고급이라서 스페이서가 있네요 넣고 베어링 넣고 하는데 자 뒤집어서 이렇게 오이씨 오 테이블 끓였다 아무튼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들어갔죠? 요게 끝이에요 안 어려워 요렇게 끼우면 됩니다 이게 베어링을 바꾸는 방법이다 베어링 프레스를 쓰면은 빨라 빠른데 이 베어링 프레스가 비싸요 그냥 하나 있으면 좋긴 한데 저처럼 보드를 많이 조립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안 사는 거를 추천합니다 약간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 어. 저희 열한 번만 대주시겠어요? <목소리> 예다됐다 베어링을 다 썼어요 어. <목소리> 어, 소리가 덜해져 오 너무 시지잖아요거 응. 뭐가? 아 이게 본질 수 있습니다. 이상해. 어?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맛있습니다.